자, 디스 이 함수의 극한이야. 네. 자, 함수의 극한이면 주인공이 누구냐면 함수야. fx라는 것. 얘부터 좀 알아야 되거든. 네. y는 fx라는 거잖아. 얘는 이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이 변하는 거지. 네. 맞아? 그림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뭐 x축이고 이게 y축이라고 뭐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x값이 이렇게 가는 동안에 y값은 X값이 이렇게 간다는 건 여기 있던 점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잖아. 네. 그럼 Y값은 요, 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간다는 거지. 네. X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는 거는 그 점은 여기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Y값은 이렇게 간다는 거지. 네. 오케이? 자 주인공이 누구냐면 X야. 자이 X가 A값이 아닌데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이걸 이렇게 쓸게. 가 x라는 좌, 좌표가 x 값이 a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야. 오케이? 네. 어디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고? A. a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고 할게. 네. 그럼 a가 되는 거야. a에 가까워지는 거야. 가까워. 그러면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 네. 그럼 이 점에. 그러면 왼, 오른쪽에서도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 네. 한없이 가까이 오는 거야. 네. 그러면 그 점은. A일 때 이렇게 올라와서 요 점을 향해 네. 이렇게 한없이 다가오는 거지. 네. 여기서도 이렇게 다가오는 거지. 네. 같은 곳을 향해 다가오는 거 맞니? 네. 그러면 그 같은 곳을 향해 다가올 때요 값을 우리가 여기 Y값을 알파라고 할게 가까이 오는 값 네. 그때 FX는 어디에 한없이 가까이 가냐 이거야 음. 그게 한 곳에 가까이 간다면 우리는 수렴한다 하고 네. 수렴한다 하고 그때 알파를 극한값이라 한다. 그래서 이걸 기호로 리미트 한없이 가까이 보냅니다. 리미트 x가 a로 갑니다. 그때 fx는 알파라고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x의 값이 한없이 컸을 때 말고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여기를 a 이렇게 적을게요 네. 이렇게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때 네. 왼쪽에서 다가오는 것을 좌극한 이거 기호로 limit x가 a로 가는데 a에서 왼쪽에서 옵니다 fx라고 하고요 네. a에서의 우극한을 빨간색이죠 limit x가 a로 갈때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호로 씁니다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네. 한 곳으로 모여야 한다그랬지 네.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때야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어때야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거지? 반대. 반대? 뭐라고? 아니 왼쪽에서 다가와 이 점을 향해 네. 오른쪽도 어딜 향해 다가와야 돼? 그 점을 향해 다가와야 될거 아니야 같은 곳을 향해 와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좌우가 같아야 돼. 알아들어? 얘는 X가 A가 아니란 뜻이야. 여기 있는 X는 A보다 좀 작다는 뜻이야. 여기 있는 X는 A보다 크다는 뜻이야. A하고 엄청 가까운데 A보다는 아주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자 이때 수렴하지 않는 것. 한 군데로 가지 않는 것을 수렴의 반대 개념 발산이라 해. 뭔뭔 산? 발산이라는 한번 보자 얘는 4라는 함수인거거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4가 이렇게 지나가잖아 네. 4 그럼 마이너스 3이라는 값에서 오른쪽에서 다가오면 그때 함수값은 요점을 향해 다가오겠지 얘도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오니까 요점을 향해 다가오니 그때 Y값이 얼마라고 4 그럼 얘는 X축 Y축 y y 는 x 플러스 3 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지 y 는 x 플러스 3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네. 1의 왼쪽에서 다가올 거라고 키워볼게 확대. 마이너스 네. 1의 왼쪽에서 요렇게 다가오겠지 네. 그럼 요 점을 향해 다가오겠지 여를여기 그때 y 값이 얼마냐 이거지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2겠네 네. 그럼 좌극한은 2야 우극하는 오른쪽에서 다가올 건데 요 점을 향해 다가오겠지 요 점의 y 값 얼마인데 2. 그럼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기 때문에 얘의 극한값은 얼마라고? 2야. 오케이.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어차피 느낌이 그럼 그냥 대입해서 나오는 값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니? 네. 어차피 얘도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2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다가온다면 요 점을 향해 다가갈 거고 다가갈 거고 요 점인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극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 우리끼리 얘기할 극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대원칙은 대입해서 이상 없으면 그냥 쓴다. 그러면 2를 집어넣어서 이상 없잖아요. 18.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1 이상 없잖아요.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집어넣으면 이상이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라는 그림이고 x 플러스 2가 0보다 작으면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라는 그림이거든 네. 그러면 얘는 x정근선이 여기 맞니? 마이너스 2 네. 마이너스 2야 y정근선은 네. 2잖아 네. k값이 양수니까 여기 이렇게 그려질 거야 네. 근데 얘는 K값이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네.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한없이 커진다는 거야 그럼 X값이 한없이 커져 이쪽으로 계속 가 그럼 얘는 요 직선에 가까워지겠죠 되는 겁니까? 요 직선에 가까워지는 겁니까? 가까워지는 거죠 그럼 요 값이 얼마라고 할까? 2 그래서 얘는 값값이 얼마야? 2야 그럼 얘도 가볼게 얘는 그림을 그리려면 x 정근선 y 정근선 알지? x 정근선이 얼마? X는 마이너스 4 음. Y점근선은 음. 2 그럼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얘가 k 값이 이렇게 가겠죠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무한대 왼쪽으로 한없이 가는데 그럼 이 그래프는 여기에 다가오겠지 네. 이 직선에 네. 어떤 값에 가까워져 네. 2 오케이 네. 그럼 얘도 그려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인데 X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내려가죠 은행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한없이 커지는 것. 음. 괜찮으십니까? 네. 자 그래서 발산의 형태들도 한번 써보면 한없이 커지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 한없이 커지는 걸 뭐라고 한다? 음. 양의 무한대로 발산. 언안 어, 써있나? 안 써있네. 여기 써있네.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러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한없이 내려간다는 거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근데 이런 것들 다 묶어서 뭐라고 해? 그냥 발산 그럼 이게 무한이라는 거는 숫자의 크기가 아니야 그냥 한없이 큰 상태야 그러면 무한 더하기 무한은 뭘까? 그냥 무한이야 무한 곱하기 무한도 뭘까? 무한이야 무한에다 숫자를 더하거나 숫자를 빼거나 숫자를 곱해도 나눠도 다 뭐야? 무한이야. 이게 0만 아다면 오케이? 그러니까 집어넣어서 이상없는 건 그냥 쓴다고. 교환법칙 성립하잖아. 숫자에다 무한을 더해도 무한이고. 숫자에 무한을 곱해도 무한인데. 숫자에서 얘를 빼면 엄청 많이 뺐으니 음의 무한대로 가겠지. 근데 숫자 나누기 무한은. 어. 무한분의 숫자지. 이건 외워보자. 피자가 한세판 있는데 지구인 전체가 나눠먹는데. 에이 안 먹어. 오케이 okay. 네. 집어넣어 이상 없으면 그냥 쓰기로 했는데 집어넣어서 이상한 것들 보는 거야 네. 그러면 무한빼기 무한은 뭘까? 네. 여기 자연수의 개수 여기 실수의 개수 음. 무한이 될 수도 있고 하나 차이 날 수도 있지 음. 그게 알수 없어 무한 나누기 무한은 또 이래라 분모가 압도적으로 클 수도 있고 분자가 압도적으로 클 수도 있어서 뭘알 수가 없어 음. 그럼 자 내가 이렇게 쓰는 거지 샥. 리미트 X가 0으로 갑니다 X분의 1 그림을 그려보자 또 이상한 제발 생각하라고 제발 생각해 집어넣니? 0분의 1이 0이니? 수학은 생각하는 과목이야 뇌절하는 과목이 아니라 0에서의 오른쪽에서 다가와 그럼 이그림 참고 계속 내려가지 0에서의 오른쪽에서 이쪽에서 다가와. 계속 올라가지. 네. 즉 어쨌든 뭐해? 발산이지. 음. 즉 0을 집어넣으면 0분의 1이거든? 분모가 0이 될수 없지. 근데 X 이거 0이야? 0이 아닌 거야? 0이 아닌 거야. 0에 엄청 가까운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0분의 1도 정리를 하자. 0분의 1은 피자가 한판 있는데 세포 조각으로 짤게 된 거야. 몇 조각이 나와? 개만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쪽에다 정리를 해주실 거는, 무한에, 무한, 무한에다가 상수를 더한 거, 무한에 상수를 뺀 거, 무한에 상수를 곱한 거, 무한을 상수로 나눈 거 전부 뭐다? 무한이다. 뭐야, 뭐디서 공사하는 거야? 무한에, 무한을 더하는 거, 무한에, 무한을 곱하는 거. 맞지? 네. 얘네들도 모두 무한이다. 여기서 거꾸로, 무한에 상수의 무한을 더하는 거 상수의 무한을 곱하는 거 전부 똑같고요. 상수에서 무한을 빼는 거는 마이너스 무한이겠죠? 그러면 상수 나누기 무한 즉 무한분의 상수골은 0이다. 그럼 0분의 상수골은 무한이다. 그럼 무한 곱하기 무한 나누기 무한골과 무한빼기 무한골 그리고 분모가 0에 가까영지가까고지자도 0에 고분자지는이영에를특워형는이세 하며 특후형 배운다 됐어 이라 하며 페후이지운다 됐어. 어 영상을 보고, 이지가이지로 넘어간 이 같은데 어디이지안넘보간이지은데 어디 갔냐? 안보이지 야. 지금 너희꺼 이 페이지가 없었잖아 찾아보자고 이거를 어디갔지? 여기구나 됐나?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놔주세요 일단 그리고 그래프에서 극한값 찾아보는 것들도 연습해야 됩니다 가볍게 보세요. 근데 수학 2의 전체가 극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 잡히면 이 뒤로 완전 다 빨라납니다. 한번 보자. 이제 보자. 여기 봐봐. X가 한없이 커져. 그럼 계속 따라 올라가겠죠. 발산입니다. 자 얘는 X가 3이야 3보다 작은 거야. 3보다 작은 거니까 위의 함수에 아래 함수야? 아래. 아래 함수에 3을 넣으라는 얘기야. 그게 0이죠. 음. 그러니까 얘를 실제로 그려보면, 3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이렇게 되죠. 네. 3. 3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네. 3에서의 자극하는 여기서 오기 때문에, 여기 이점을 향해 다가오는 거 맞죠? 0이에요. 얘는 1보다 좀 작죠? 그럼 위에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겠네요. 얘는 그림을 그려보면 1보다 좀 작은 곳에서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돼요. 맞죠? 네. 1보다 좀 크거나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곳에서 다가오면 여기서 다가오는 건데 이 그림을 타고 내려와서 요 점을 향해 갈 거니까 여기 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굳이 안그리고 풀수 있으면 더 나은거지 이보다 크다는 의미니까 이보다 큰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집어넣어서 이상이 없잖아요 이예요. 네. 얘 0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0을 넣었더니 얼마입니까? 그냥 0이죠 네. 그냥 0입니다 그럼 얘는 보자 이 그래프를 보고 하라는 얘기잖아 네. 1로 가는데 1에서 좀 작은 데서 다가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요길 네. 보는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타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네. 요점을 향해 가네? 요점의 y값 얼마야? 네. 1 2의 네. 오른쪽에서 오는 거지 그럼, 그래프 어딨어? 예지. 이걸 타고 가는 거지. 요 점을 향해 가는 거지. Y 값 얼마야? 3. 목으면병원로 된다. 여기 그림이 있는 거는 다 직접 하시고요. 네. 자, 이건 0분의 0이거든요. 0보다 좀 커요. 이거 보세요. 0보다 좀 커요. 0이에요?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에요. 0보다 하여튼 크죠? 그러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 3X분의 뭐? X. 0이 아니니까 약분해도 되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3분의 1. 정답 얼마? 3분의 1. 얘는 0보다 크니까 2x분의 x 될 거고 약분하면 2분의 1 되겠죠. 네. 여기 보세요. 이거는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네요. 네. 분모만 마이너스 달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약분되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지 리미트 x가 그대로 0 마이너스지 집어넣어도 되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오지. 네. 이렇게 가는 거. 자 얘는 극한을 조사하라 했으니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좌극한과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우극한을 모두 조사해야 되지 1에서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지 여기거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우극한 여기지 집어넣더니 마이너스 3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 틀려 틀리니까 얘는 극한값이 없다 지금 뭐한다? 발산한다 얘는 0을 집어넣었을 때뭐에어 0분의 1은 뭐라 그랬어? 한없이 커진다 그랬지? 무한이지? 발산한다 자 2에서의 왼쪽에서 다가오는 거 여기죠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것도 여기죠 각하감 있죠 얼마로? 3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그럼 이게 음수라서 마이너스 달고 나옵니다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으로 약분됩니다 또 분모에 마이너스 1 분자에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5 5예요 여기까지 하시면 되는데 잘 들어봐봐. 이제 영분의 0꼴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정리를 할 거야. 몇 가지 계산 방법들을 정리할 건데 네. 방금 봤듯이 영분의 0꼴 같은 경우는 소거를 했어. 네. 약분을 했다고. 약분이 되는 이유는 진짜0에서 가짜 0 가짜 0이에 가짜 0이 아닌 가짜 수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하다고. 0끼리는 원래 약분이 안 돼. 네. 오케이? 네. 어,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두 번째 극한의 그 계산인데 아까 대입해서 이상 없으면 그냥 쓴다 했죠? 대입해서 이상 없으면 그냥 쓸 거고요. 극한은 증명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증명 없이 받아들입니다 오케이? 네. 증명 없이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이세요 자 극한끼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다 됩니다 근데 우리 늘 나눌 때는 뭘로 나누면 안되지? 0으로 나누지 않는다가 단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말 없으면 나누지 못합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 무한분의 무한골은 차수를 비교한다 뭐 비교? 차수. 어, 차수를 비교한다 오늘 가볍게만 봐. 일일이 다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려. 차수를 비교하는데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봐봐. x 세제곱이고 x 제곱이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그럼 분모 분자를 x 세제곱으로 나누면 x 제곱으로 나누면 1분의 x지. 그럼 그냥 무한대로 가면 발산이거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발산이야. 반대로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분모에 남겠지 문자가. 그럼 무한분의 상수로 0의 수렴해.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가 2x분의 3x야 플러스 1, 뭐 마이너스 1 x로 나누면 2-x분의 1 3 플러스 x분의 1 이거 0으로 가잖아 네. 2분의 3, 요 앞에 이거만 본다 그래서 최고차항 개수비야 최고차항 뭐? 개수의 비가 답이야 자그 다음에 무한빼기 무한골은 두 가지야 유리식골이 있고 무리식 꼴이 있어. 유리식은 얘는 무한대로 가면 무조건 발산이야. 계산하지 않아. 무리식은 유리화한다. 유리화 후에 무리식을 유리화한다야 무한빼기 무한에 무리식을 유리화한다야. 무한빼기 음. 무한에 무리식은 유리화야. 음. 일단 딱 보고 어, 무리식이네 유리화가 아니라 대입부터 하는 거야. 대입했더니 무한빼기 무한이네. 근데 유리화 무리식이네? 그럼 뭐하라고? 유리화하면 다시 1로 온다 오케이 그러면 무한 곱하기 0골은 형태 보자 무한 곱하기 0은 무한분의 상수로 봐도 되지 네. 즉 무한분의 무한골이야 형태를 바꾸면 다시 1로 온다 자그 다음에 0분의 0골은 0이 되는 애들을 약분하여 대입한다 오케이 리미트 x가 2로 가 x-2분의 x-2 곱하기 x 플러스 2 영이 되는 애들을 약분으로 대입한다 근데 루트 있으면 0분의 0꼴인데 루트가 보이면 걔는 유리화한다 뭔 소리지 하나도 모를거야 문제 봐야 알아요 자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잘 들어 아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된다 그랬지? 네. 어디서? 수렴하는 것들끼리 수렴하는 애들끼리만 그럼 수렴한다는 얘기죠 지금 네. 그러면 1로 갈때 1로 갈때 1로 갈 때니까 그냥 집어넣어도 됩니다 2의 제곱분의 3 곱하기 2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6 더하기 2 얼마? 2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된다고요? 네.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하니까 집어넣어도 되고요 수렴하니까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돼요 네. 수렴하니까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돼요 네. 자 집어넣으라고 했죠? 대입하면 0분의 0이시 0되는 거 약분 후 대입 6. 0되는 거 약분 후 대입 4 0되는 거 x g x끼리 약분하면 x 플러스 11 남고 대입 11 0되는 거 약분 후 대입 대입했더니 분모 0이고 분자도 0이거든 네. 유리화 그럼 분모 유리화 하면 x 마이너,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분자는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유리화를 위해 곱해준 게 분자에는 얘가 곱해졌고 분모에는 얘가 곱해진 거 맞지? 네. 그럼 여기는 그냥 계산될 거예요 0 집어넣으면 네. 이 집어넣으면 4분의 4거든 근데 여기는 이 집어넣으면 안돼 여기는 3x-6이고 x 제곱 x 2니까 네. 0 되는 게 있어 분자는 3 x 2 분모는 x 2 곱하기 x 1 그리고 뒤에 네. 루트 3x-2 플러스 2 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2인 상황이지 네. 0이 되는 거 약분 그리고 대입하면 3분의 3 곱하기 4분의 4 1 음. 집어넣더니 루트 4 빼기 2분의 9 빼기 9니까 음. 0분의 0이잖아요 네. 그러면 분자는 이렇게 될 거고 분모는 유리화 해주면 x-3 되겠지 네. 유리화를 위해 곱해준 얘가 있는 거지. 네. 이거 약분 후 대입 3 곱하기 루트 4 더하기 12. 뭔 말인지 알겠니? 네. 얘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럼 얘는 무한이잖아. 집어넣더니 무한 분의 무한이네. 네. 그럼 최고차 차수 비교하라는 데 차수가 같네. 그럼 요게 답이니까 이 분의 무한 분의 무한이네. 그냥 이게 아니라 분자의 차수가 더 크지. 네. 그럼 발산. 무한분의 무한이네 분자 살수가더 크니까 발산 맞아요 네. 무한 집어 넣었어요 그럼 무한 빼기 무한 무한이에요 유리식골이니까 오케이 네. 그럼 얘도 집어 넣으면 무한 빼기 무한이잖아 루트 있어 없어 없음. 없어 나 분명히 뭐라 했냐면 무한 빼기 무한의 유리식골은 발산한다 했어 발산합니다 계산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 다음 페이지 여기를 보면 0을 집어넣으면 얘 무한이고요 0을 집어넣으면 25분의 1 빼기 25 분의 0이거든요 이게 진퉁 0이면 계산할 필요 없이 0이거든 진짜 0이 아니라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럼 이건 통분해서 정리한다 이렇게 되면 정리하라 그랬어 얘도 다시 보면 무한분의 상수니까 무한분의 무한으로 될 거야 했잖아 그럼 안에 거 통분하면 25 곱하기 x 마이너스 플러스 5의 제곱은 여기에 x 플러스 5의 제곱이 올 거고 마이너스 25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x가 분모에 곱해지고 분자에는 25가 곱해지는 상황이야. 그럼 분모, 분자 통일해볼게요. 분모는 25 곱하기 x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 곱하기 x죠. 분자는 요거 계산하면 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0x의 25가 곱해진 겁니다. 0이 되는 건 x예요. 그럼 x가 약분되어야 되거든요. x 하나 약분 요거 남죠. 그리고 0 들어가면 25 곱하기 5의 제곱에 분의 x 남고 10 나와서 얘는 0될 거고 10 곱하기 25, 25 분의 10, 5 분의 1. 정리하라는 얘기가 되면 그냥 정리하면 돼. 얘도 통분해볼게 안쪽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통분되고 앞에는 6이고 빼기 3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이거 약분되어 없어질거야? 맞니?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x 분해 2x 플러스 3이지 그럼 정리해보면 x 에 x 플러스 4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분해 2x 플러스 3에 곱하기 마이너스 3 x 에 x 플러스 1 약분되는거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기 때문에 0 x가 약분되야돼 그리고 0 집어넣으면 4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1 8분의 마이너스 9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자 보자 51번 50번 51번 이렇게 볼 건데 자, 50번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야 50번 4를 넣었더니 분모가 0이지 분자도 0이어야 지 뭔가 숫자가 되겠지 네. 분자가 0 되려면 어쨌든 얘가 사라져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x-4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지? 네. 1차니까 x-4고 최고차는 보니까 a 줄게요 네. 그럼 약분하면 네. 그냥 a겠네요 그 a가 네. 2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분자는 2의 x-4였던 거고 즉 2x-8이니까 a는 2, b는-8 더 볼게 네. 의왕 분모 3이야. x가 3으로 가고 분모 0이지 네. 분자도 그러면 0이어야 되잖아 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있겠지 네. 맞니? 네. 근데 최고차항이 그냥 x 제곱이야 그럼 여기 x만 붙어야 되네 이렇게 네. 그럼 이렇게 네. 약분됐을 거 아니야 그리고 3을 넣더니 3된거 맞지 네. 그러니까 x의 x 3이 바로 x 제곱 마이너스 3x라는 거지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3이죠 음. 오케이? 잠시만. 그 다음 거야. 이런 얘기가 있어. 잘 봐. x분의 1이 클까? x분의 2가 클까? x분의 3이 클까? 무조건 얘가 크지. 맞니? x가 양수라면. 근데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보면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지. 얘도 0으로 간다고. 그래서 리미트가 들어간다면 등호가 생길 수 있어. 친구 따라 알파 간다. 그러니까 보면 x가 2로 가, 그럼 f(x)는 얘 때문에 8로 가고 얘도 8로 가지. 그럼 얘는 뭔지 모르지만 얘도 8로 가고 얘도 8로 가까 얘는 어디로 가야 돼? 8로 가야지. 얘 무한대로 보냈어. 얘가 어딘지 모르지만 얘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분의 무한차수 똑같으니까 3으로 가고 얘도 3으로 가지. 얘는 어디로 가야 돼? 3. 1을 넣었어. 얘는 얘는 뭐 어차피 3이니까 얘가 어디로 가냐지? 1을 넣더니 었 4야. 1을 넣었더니 4지.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가야 돼? 4로 가는 거지. 그 무한대로 보냈어. 근데 fx이려면 x로 나눠줘야 되겠죠? x제곱 되고요. x됩니다. 무한보냈으니까 무한보내 무한 3이고 얘도 3이니까 얘 어디로 가야 돼? 3. 나중에 얘기할게요. 친구 따라 알파 간다. 정리하셔요. 오늘 여기까지 다 풀어야 돼요.